그, 다른 사람 마음으랑 타심통인데, 그 점쟁이가 더잘 알아. 그거 뭐, 몇 퍼나치대. 또, 그, 과거 다 알면 그것도 뭐몇 퍼나치대. 여러분 다시 더잘 알지 않아? 그거뭐몇 퍼나치대. 또, 허공을 나는 재주 다 듣는 거. 저, 뭐야, 천리통. 자, 뭔데인가 다 듣는 거 좋은 것 같지? 아이고, 그 아이고 소리, 그 배, 온갖 사람 죽어하는 소리 그 여러분 한번 들어봐. 좋은 소리만 들린야 나쁜 소리. 그거 좋을 게 없지? 가만히 생각해 봐. 그 남은 거 아는 거안 좋다는 걸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다른 거 소리 다 들으면 안 좋겠죠? 머리 아파안 좋을 게요또천한통 앉아서 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지? 아이고, 내가 어디 대구 가다가 한번 그걸 봤는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다그 죽는 모습 그것을 그냥 본인 참으로 안 좋더만 그래 내가 연불해 줬어 그래도 좋은 몸 받아라. 근데 그 버스하고 그냥 그 급하게 갈라가다가 딱 부딪혀버렸는데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안 좋잖아요. 그대로 무상인데. 그런 걸다 몰락해봐. 안 좋겠지? 상상해도 안 좋은데. 또, 허공을 나누고 미국을 그냥 잠깐 그냥 가면, 아이고, 그 허공 나르면 얼마나 추워? 한번 생각해봐. 에? 그럼 안 추면 될거 아니냐? 근데 안 추면 비행기 타고 가봐도 안 좋던데, 내가 뭐 타고 오버님은. 뭐 지루하고. 그거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뭐또 뭐 다른 사람 마음 아는 거 타심 또그 좋게 뭐 있어 여러분 모르니까 내가 좋게 보이지 여러분도 그거 좋거나 나쁜 거다 본별심이거든 이것도 여수 여를또다 써먹어 버리면 다음에 또 써먹을 거 없는데 <웃음> 이것도 놔뒀다 다음번에 또 써먹어야 돼. 뭐 또것 좋은 시가 있는데 이거 한 번에 다 해버리면 그거 싶더라고 그냥 이걸좀 놔둬야 되죠 놔뒀다 다음에 또. 늘또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그래 나 사실은 이거 뭐 전부가 알고 보면 이한 속에 다 들어오는 소리인데 그래도 뭐또 아이고 저 스님 또 하던 소리 또 한다 그러거든 어리석은 놈아 맨날 그지 공부가 진전이 없는 것은 모르고 공부 되만 달리 느껴져 벌써 같은 말도 그리고 신통 별게 아니죠 어이? 또 미래사 다 알면 그맵나시대 그래도 그 누진통은 조금 일체의 노가 녹아, 다 녹아지는 거 숙명통 뭐 그거 다 별게 아니다. 업장이 다 녹아져야 되고 녹아져 본들도 벨수 있어 에? 녹을 거뭐 있어 삼세가 유심이요 유심이 삼세가 얼마 좋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마음이요 마음이 고 과거 현재 미래로다. 이게 이 정말 이언하의 깨칠 소리여다 처처가 광명이요 처처가 몸이로다 이건 접어두고 내가 이제 어제 있었던 얘기도 하나예 그래 이제 우리가 맹수에 쫓겠거든 도망을 가다가 그자리 죽을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데 큰 함정이 있단 말이 그래 그 함정을 보니까 넝쿨이 뻗어 들어갔어 그래 그걸 타고 내려갔다 우선 죽을 수 힘이 없어 그걸 잡을 힘이 있으면 모르지만 힘이 없었다 보니까 그걸 타고 내려가니까 밑에는 독사 세 마리가 잡은 몰라거든또 위에는 맹수가 잡은 몰라고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줄을 오두독오두독 갈가. 아이고, 저 스님, 나다 아는 소리 한다. 그런 사람도 있다, 지금. <웃음> 그런데, 그거 다음에 물어볼 일이 있어. 진짜 알걸 알아야 돼. 귀동양만 해서 들었지. 에이? 그럼 줄을 오두독오두독 간단 말이야, 줄가. 뭐 큰일 아니오. 독사는 이거는 아주 뭐, 보통 독사가 아니한번 물면 죽어. 이게 아주 지독한 독사인데, 득, 잠물 나고 있고. 우에서는 맹수가 진태양난이라. 이럴 때 쥐가 오두도오두도 갈가 큰일 아니요. 뭐 죽는 순간까지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도. 넝쿨에 그러니까 뭐 포도도 열리고 뭐 과일도 열고 거기에 벌이 뭐 꿀도 실어 놓고 그래서 그거 찾아 댕긴다 그냥. 이넝쿨 갔다 저넝쿨 갔다 그냥 재주 부리면서 잉? 잘못하면 뚝 떨어질 텐데 좋게 그래도 쫓아댕기면서 아 이거 꿀맛 좋다 그걸 취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그래. 뭐, 나무 얘기를 듣지 마란 말이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속에 있단 말이 지금. 그럼 왜 하면 살아나게 되냐? 뭐, 이 고은사 손방에 있는데 왜그 속에 있는가? 그런 사람도 있을랑 몰라? 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가이니거든 업력으로 있어, 지금. 에? 법신, 에, 업신, 뭐 육신, 이렇게 삼신사식하다 이렇게 불, 불, 하나지만 또분리할 수도 있는데. 이게 태어났단 말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조, 부잣집에 태어나, 보기 많아, 좋은 일 하면, 좀잘 살듯이, 먹을 게 많듯이, 어쩌다가 그, 그, 그, 저 웅덩이를 좋은 데딱 걸려놓으면은, 뭐, 뭐, 열매도 많이 열리고, 그안 하면은, 뭐담가 똑같아. 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오면은, 뭐, 그나마 배 철철 골고 그런데, 그연쿨이 뭐냐, 말이야. 그 명줄이요. 쥐는 해와 달이고, 세월이란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어. 얼만큼 지금 떨어졌는가 지금 몰라, 지금. 예? 다 지금 백년 미만이라 한정되어 있는데 병들어 썩으면 먼저 죽어버리고 에이? 또 썽쌍하는데 너무 재주부리다가 열매 너무 허쳐나가지고먹다가 떨어지면 독사한테 죽어 에이? 그 독사는 뭐냐? 탐진치여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고그 넝쿨 조심해야되지 먹을콩이냐 아무렇게나 막 먹다가 욕심내다가 독사한테 물려죽고 그러지? 욕심내다가 지명대로 못사고 중 사람이 있어 없어? 지옥고통 받고 또 썩내가지고 이혼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에이? 남도 두드려 패고, 막기도 하고, 그래. 썩낸 거. 그 다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어리석기 때문에. 예. <웃음> 그런데, 아무리, 그, 안 그래도, 이거는 죽어. 필연적으로. 거기서, 뭐, 욕심 안 내도 죽고. 이건 뭐, 안따물락해도 죽긴 죽는단 말이야, 지이 세월을. 그럼, 왜 하면 살아났고. 살아나는 얘기. 어제 그, 의사들한테 해 줘봤지만은, 뭐, 그지 저 먼데 저뭐 그처럼 느껴졌는지 겁이 나서 하는지 아마 두 이유지인데 어제 듣는 분또 오시기로 오셨구만. 너네 왜 한번 살아나겠어? 응? 아 공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또또살아는 얘기 한번 해봐. 지 도인들만 있으면 돼. 그것도 모르면 큰 일인데. 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면 산다. 바른 길로 가면 안 죽어. 그 세월이 안끌어지고서발 위에 올라가려면 독사가저우 올라가는데 이 사가 맞아야 돼. 그 순간에서도 어그 실제 그, 그 웅덩이 속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되고 이 세상에 있다고 해도 되고 어떻게든지 맞아야 되는 소리야 됩니다. 응? 얘기해봐요. 어디 한번 살아났고 응? 그것도 화도도 될수 있어. 우리 한번 살아나가 응? 탐욕을 버려. 탐욕 갖고 오영록 버리고 버려도 뭐그 줄은 떨어져 버린대. 응? 탐욕을 버린, 버린다 해도 생사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또, 뭐그 탐욕을 버린다. 바른 길로 간다. 어디? 다 한번 대해보세요. 참단 나를 찾아야 되겠다. 어, 또. 참다운 나를 찾아야 되겠다. 전부 한번, 한번 대답해보세요. 한마디 이런 데서 뭐다 언제하노 대답해봐요. 이것 가지고 어, 스님네들한테 전부 물었는 거라고 옛날에 옛날 스님네들 음, 엊 그제 큰스님에게 한번 오셨어 오셨길래. 아주 극진이 됐거든. 물론, 연세도 저보다 훨씬 많고, 과거 그 총원장으로 계실 때 내가 그렇지 저를 딱 하고 나서, 스님, 나는 지금 본사 주지로 스님한테 대하지만, 다음으로는 내가 공부인으로 스님을 대할게요. 그러고는 오래간만에 이제 만났는 거라. 근데, 원장 중에서는 아마 제일 으뜸이야이 스님. 내, 그 스님 이름 얘기하면 뭐, 치우칠 것 같아. 내가 말씀 안드리지만 그리고 오셨어. 옛날에 여기 주지도 지내셨고, 그리고 아버님 많이 달라 했거든 말말 좋아하시면서 나는 또 자랑한다고 사방대로 모시기도 자랑했다. 그날 또영주에법회가 있어가지고 급한데 차 대질해놓고, 그래가지고 저 구경하시다가 막 스님들 공부하고 이제꼭그뭐 부모한테 꼭 자랑하듯이 막 자랑했다. 막 사방대 먹 먹탕이고 뭐 사방대도 제고까지 그래가지고 하니까는 공부한 스님들까지 자랑하니까 그 인이 나를 떠보는 게야. 그러냐면 방요새수자들은뜸 도인 같은데 속이 비었어. 법담도 잘안 한다는 거예요. 좀 한번 그 나이가 몇이냐고 듣나한테 물어. 그러면 이것도 좀 비딱하게 대답했으면 좋지만 그 실력은 더 사실은 져주기가 어려워. 뭐천번 뻔히 바지인데그뭐 이끌 뭐 있어 사실은. 그래 가지고 뭐 반백입니다 하려다가 뭐 나이 그대로 더 얘기해 준 거예요. 뭐 그런데 옛날 나이가 몇입니까 하니까 전삼도 안보니다 이러면 큰 실례 아니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 해줬더니 은근히 하는 게큰 도인인데 속이 비었어 비일 날면 철저하게 비하지요내 그랬지 자 알메이가 없다 알메이가 있어봐야 몇버하지 되겠어 비일 응. 날면 철저하게 비해야지있으려면 내외가 꽉 들어차야 되고 그래야 되지. 그래, 어설피 걸려들어다가, 그러구나, 신자 단둘이 있으면 좀 공격을 좀 많이 하겠더만, 그게 또 추정하는 신님들이 아주 우러러보는 것만 쫓아온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딱뜻히딱 딱, 그냥 멈추더라 그래가지고 사진 찍자 해서 기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에이 이 사람을 절대 가볍게 얘기는안 됩니다. 삼천초목도 가볍게 해기선안 돼. 에? 참, 그, 에 유정무정도 가볍게 해기선안될 텐데, 항차! 사람을 갑옷게 여길 수 있겠느냐 이 중에는 참 유마 불이범문이 있거든 둘이 아닌 도리가 있어 유마거사들이 수도록 옛날에 유마거사 생각나는 나네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거든 무슨 병이 들었느냐 중생병이 들었어 중생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누가 문병을 못가 그리고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다 전체한 거예요 한 사람이 갖다 놓망신 나갈 테니까 공산대도 그런 굉장한 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1 0대 제자가 다 갔어. 문병을 떡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유마가사 하는 말이 이런 보통 병이 아니야. 중생들 병이 다 나야 자기 병이 난다는데 뭐그병 어디 모나가겠어. 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여러 시 이제 가니까 유마가사 묻기를 불이 법문을 설해 주시오 그래. 아니 불자 두이자 둘이, 둘이 아닌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말하라 생사가 둘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틀렸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닙니다. 유와 무가 둘이 아닙니다. 선과악이 둘이 아닙니다. 음과악이 둘이 아닙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유막 거사 그대 수벌이가 묵기를 응? 유막 거사 그대가 그러니까 불이 법물을 뭐 설해봐라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부자를 두고 무견하고 있거든.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참으로 유마가 불의 법문을 설했다는 거예요. 에? 둘이 아닌 법문.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 보면은 유마 불의 법문 을 말하는 거 이제. 그런데 알면 그렇고 모르면 시체 송장이송장송장 송장 대답하는 거 안하지. 산송장그왜 한번 살아나겠어? 아까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 된다 그거 틀린 아니고 공부해 산소리를 내 듣고 싶어 살아난 거 에이? 그래서 어떤 스님은 자기야 몽산이라망공스님 같은 일 그랬거든 어젯밤 꿈일이니라 에이? 그, 그뭐 보통 소리 같지만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한, 한 소리하고 틀려 에이? 이거 그 쉬운 소리 누구나 그뭐 못할까 고 하시 입전고 내가 언제 그거 들어갔더노또골렇게 대답한 표현이 있어 그, 벌써 알고 하는 것다고들리 자기 공부도 만큼 표현합니다. 또 어떤 스님은, 아야야, 아 그래, 답을, 아야야, 그것도 참 묘하거든, 아야야. 원래 풀이 해버리면 미천이 다보여러번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약간 만만 보여. 또 지금 망 우리 정강 스님은, 달다. 그 꿀맛 좋단 말이 달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 이래 되는 너희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내가 그, 그 당시 에쑥티라 스님, 나는 그렇게 안겠습니다그렇죠 그래,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비설이 비타물입니다, 그렇죠? 손을 뜨게 아니 비설이 비타물입니다. 비타물 아니 비자 탈을 닦다 물건 물자 그래. 비타물 내가 어찌 너를 모르겠느냐? 예. 그때 수잘들이 있었거든 그때. 그런데 자기 공부 때만큼 현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참부 평범한 것 같고도 공부 가볍게 보지 말고 참부가 공부다 항차 사람을 가볍게 봐서 되겠느냐말이야 정말로 위하는 마음에서 충고도 하지만 은 그래서 정말 이 일다사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번 돌이켜보고 정진을 하는데 다 공부입니다 일하는 것도 공부고 돈 버는 것도 공부고 잠자고 먹고 하는 것도 다 공부지만 은 다만 몰라 저 도 그게 가장 좋은 게 운전수 같아. 운전수는 도를 통할 텐데 못 통하거든. 그 이상하다 싶어서. 저 운전수들은 다 도를 통하는데 왜못 통한 고 보니까 딴 생각을 해. 욕심만 꽉 쳐가지고. 차몰때보시오딴 생각하다는 그거는 뭐부딪혀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더디게 가도 안 되고 에이? 탈선해도 안 되고 그러지. 다른 잡념이 없는 거라 그런데 딴 생각을 그 자체를 도인데 전부 다. 세상 돈 버는 것도 남녀가 해. 사는 것도 일체가 다 도예요. 그걸 모르고 껍데기만 빙빙빙 도는 거요. 예 이제 참산하러 갔다가 앉아서 좀 고행을 좀 온갖 번뇌망상을 정리해보고 탱탱 비워 비워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놓으면 철저하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을 좀 이겨내고 좀 앉아서 이 조복이라도 받아. 생각을 비우면 마음이 펜코, 그게 안심인명이 되고 대지혜가 생깁니다. 역대 조사와 재별제조가 다 참선 속에서 깨달았던걸 명심하고, 우리 확신한 믿음을 갖고 정진하되, 지금, 이 얼마나 지금 좋은 시절입니까? 가을에. 이보다 공부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냔 말이요. 이 좋은 시절에. 노인불수요, 파거불행이요. 노인은 닦으이어었고 부서진 수련은 행하기 어려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요만하고 끝이야 돼. 근데 우리 한 달에 한번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우리야 공부하면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실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스인네들은 에 일어나서 참전을 하여요.